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V4의 새로운 타이틀이죠? 바로 오디세이 액트1 여정의 시작으로 새롭게 찾아옵니다 이번 영상에선 저번달에 했던 V4 유저 간담회 토크온에 나온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디세이 업데이트 기념 사전 예약을 진행 중입니다 장비 복구권 5종과 용어 등급의 반지, 룬, 훈장을 주는 쿠폰이네요 3월 8일까지 등록이 가능하니 빨리 사전 예약을 하셔야 할것 같네요 복구권은 2월 22일까지 터진 장비만 복구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시거나 복구할 장비가 없으신 분들은 강화된 상급 장비로 교체가 가능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 V4 유저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내용들 중에서 10가지의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바로 3월 9일에 새롭게 나오는 신규 서버와 영웅장비 풀세트를 줄것 같은 이 100만 트럭 이상 이벤트 이 부분은 지금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업데이트 전날에 나오는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는 세트 장비입니다 이번 달인 3월에 업데이트 예정이고요 기존에 있던 장비인 지쿠스, 프리온, 판데이세 가지 장비의 특성에 맞춰서 똑같은 장비로 이렇게 풀세트 맞출 시 세트 효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새로운 장비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존 장비의 기슈판 또는 엘튼, 신성한 엘튼, 깨어난까지 기존에 있던 아이템에서 새롭게 세트 효과가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슈리온하고 판덴은 어, 확실하게 어떤 느낌으로 나올지 알겠는데 슈리온 같은 경우는 PVP 특화 아이템이니까 어, 세트 효과 맞출시 PVP 추가 데미지라던가 추가 방어력이 붙을 것 같고 판덴 같은 경우는 악마형 몬스터와 보스급에서 추가적인 효과를 받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직코스가 가장 궁금한데요 기존에는 치명타와 치명타 피해가 추가적으로 더 붙어있는 아이템인데 과연 세트효과에서도 치명타 관련으로 나오게 될지 아니면 은 공격력 위주로 또 추가로 나오게 될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만약에 새로운 세트장비가 나온다면 은 그것도 또 새롭게 맞춘다고 또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우선 이 세트장비에 대한 내용은 3월에 업데이트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클래스 변경과 클래스 전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클래스 변경권 3월에 출시하게 되고요 장비와 스킬 이두 가지는 일종 비용을 또 추가로 지불해야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클래스 변경권 안에 다 들어있는 게 아니고 클래스 변경권과 장비와 스킬도 변경할 수 있는 뭐 따로 아이템이 나올 것 같네요 아 이게 한 번에 해주면 좋을 텐데 구매를 한두번세번 번 많이 해야 하는 형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스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경을했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요. 캐릭터마다 요구되는 스킬 개수가 다르고 만내까지 다 찍었다면 은그 스킬 교본 개수가 전부 다 다를텐데 이 부분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스킬 연마도 과연 롤백해서 들어간 개수만큼 다 받게 되는 것인지 그런 세세한 내용이 좀 필요한 부분이네요. 일단 클래스 전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총두 가지의 전직 클래스가 존재한다고 하고요. 그중 첫 번째가 이번 3월 달에 업데이트 됩니다. 두 번째 전직은 7월 달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우선 이 클래스 전직을 하게 되면은 기본 내 캐릭터에서 기본 능력치가 증가되게 되고 전직의 전용 스킬이 새롭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직 전용 특화가 생기고 전직 전용 외형 무기가 새롭게 생긴다고 하네요. 다른 점은 능력치까지는 뭐더 업그레이드 되는 버전이니까 이해하더라도 전용 스킬과 전용 축하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1차에서 메이플처럼 뭐 1차, 2차, 3차 계속 상위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약간 갈림길 형태로 1차와 2차가 나뉘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전직이 나왔을 때 이게 꼭 해야되나 요건 이제 고민사항이 될것 같고요. 2차 전직 때 만약에 1차 전직에 상위 호환이면 은어 이렇게 뭐 고민할 거 없이 순서대로 1차, 2차 전직을 하면 되겠지만 1차 전직, 2차 전직이 서로 다른 형태면 은 그건 이제 고민이 좀 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 미리 1차 전직을 해버리신 분들은 아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각 클래스별로 특징을 이 전직을 통해서 확실하게 일단 살린다고 했고요 아마 1차, 2차가 갈림길 형태가 아닌 상위 형태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형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은 없고 조건이 또 따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은 전직할 때 그냥 아무나 레벨이나 뭐 어떤 조건만 달성할 때 바로 되는 것인지 그런 사세한 내용은 또들어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3월에 1차 전직을 하게 되니까 조만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내용은 서버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번에 두 차례 거쳐서 서버 이전을 했었는데 상당히 좀 이상가족도 많이 되고 서버가 갇혀서 일명 감옥 서버라고 불려서 탈출도 못하는 뭐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서버 이전이라고 해서 길드가 옮길 때 전체, 길드원 전체가 다 같이 서버 이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업그레이드 서버 이전은 4월달에 업데이트 될예정이고요 어, 기존 서버 간의 이 불균형 밸런스를 어떻게 조절하게 될지, 기존에 했던 서버 이전처럼 아마 몇명 이렇게 제한을 두고 할것 같긴 합니다. 이 전투력에 관한 격차는 따로 얘기가 없었는데 아 이건 서버 이전 할 때마다 생기는 문제라서 그래도 이번에는 이상가족이 생기지 않을 테니 그 부분만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신화 무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전설무기인 엘튼 그리고 그 엘튼의 상위 호환인 신성한 엘튼 그리고 그 위에 새롭게 제작되는 신화 무기가 있습니다. 신화 무기는 제작을 통해서 만들 수 있고요. 어 개발자 발로는 엄청 만들기 힘들다고 합니다. 서버보스 1등을 하더라도 재료무기가 힘든 형태로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첫 번째 신화 무기는 4월달에 무기가 업데이트 되고요. 6월달에는 신화 방어구 그리고 7월달에는 신화 장신구 이렇게 순서대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무기가 먼저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4월부터는 이 랭킹권 분들이 아주 피터지는 전쟁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파티레이드 던전입니다. 5월달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고요. 정해진 시간 내에서 파티원끼리 정해몹이나 보스몹을 잡아야 하는 간단한 룰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던전에 맞는 파티를 구성하는 재미라고 했는데 던전마다 꼭 필요한 캐릭터가 있게 되는지 요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 다음은 신규 클래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6월달에 업데이트 될예정이고요 기존에 이제 개발자들이 만들어놓은 클래스가 있었는데 설문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아서 현재 새롭게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어떤 캐릭터가 나올 예정이었을까요? 아무튼 유저들이 원하는 새로운 클래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1위에선 격투가가 나왔는데 실루엣을 봐서는 현재는 아닌 것 같네요 아마 이 실루엣은 개발자가 미리 만들어 놓았던 클래스 같습니다 과연 진짜 격투가가 나오게 될 것인지 아니면 개발자가 정한 새 클래스가 나오게 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6월에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매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에 폴라리온 북부지역에 신규 맵이 추가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만 얻을 수 있다는 상위 등급의 보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신화 장비에 필요한 재료이거나 신성한 엘튼의 재료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때까지 맵 업데이트를 보면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7월에 업데이트 되게 되는 월드 던전입니다 이 파티레이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존에는 같은 서버 내에서 파티를 구했다면 이 월드던전은 서버 전체가 참가해서 즐기는 컨텐츠일 것 같습니다. 어, 최초로 서버 간의 전쟁이 아닌 협동을 하는 컨텐츠가 될것 같네요. 자, 다음 내용들은 이제 유저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막피에 대한 조치입니다. 개인적 때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과 무버 패널티가 상향된다고 합니다 사망 시에 더 많은 아이템이 파괴되고 디버프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어 디버프는 알겠는데 아이템 파괴는 어 복구한 10만 골드 추구하면 끝나는 거 차라리 이 디버프 누적이 쌓일 때마다 며칠 뒤에 아이템을 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막피가 막아질 텐데 이 부분 과연 어떻게 업데이트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은 월드 루나트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리 시즌 때 1대1 또는 1대1대1까지 세가지 서버로 한번 운영이 되어봤었는데 이제는 다섯 개 서버가 붙도록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서버 이전이 있다 보니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다섯 개 서버가 만나는 것 같습니다. 서버 개수가 늘어나는 만큼 맵도 커졌으면 하는데 어 그런 내용은 없는 거 봐선 기존의 맵과 똑같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더 많아졌으니 더욱 더피 터지는 월드루나트라가 되겠네요. 다음은 캐릭터 간의 밸런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PVE 사냥에선 정 클래스가 비슷하게 밸런스를 개선해 나간다고 합니다. 어, 원거리와 근거리의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하게 될지 이건 좀 감이 안 오는데 근거리가 랜서처럼 전부 다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 한 저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속 버프나 근접기 스킬이 새롭게 생길 필요가 보입니다. 자, PVP에서는 캐릭터별로 상성을 적용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위바위보 식으로 될것 같긴 한데 어, 역상성일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게 될지 역시나 전투력으로 딜 찍누 하는 게 답일지 이 역상성일 경우 대처가 중요해지겠네요 아마 그래서 전설 스킬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좀더 재미있는 전투를 위해서 1대1 PVP 3대3 팀 PVP가 있는 리그전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어, 오픈 때부터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이 부분에 말을 들어주는 것 같네요 설문할 때마다 매번 썼던 내용인 것 같은데 어, 이게 이제서야 오늘 이렇게 V4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오디세이 업데이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첫 번째 업데이트가 3월 9일에 시작하니 지루하게 느껴졌던 V4가 새롭게 탄생하게 될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